네, 성적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총점 평균 최대값 최소값 순위 순위들을 계산할 건데요 자 총점 계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 홍길동의 국어 성적에서 부터 사회 성적까지 총 7개 과목을 다 더하면 총점이에요 그, 그렇죠 자 그래서 엑셀에서 자 가장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계산해 보면 엑셀에서는 계산을 위해서 맨 앞에 뭐를 붙인다라고 했습니까? 자, 등호를 붙입니다. 자, 등호가 붙어야지만 아, 계산을 하겠다라고 이해하는 거고요. 자, 홍길동의 국어 성적 100점 플러스 영어 성적 50점 플러스 수학 60점 플러스 과학 80점 플러스 체육 95점 컴퓨터 100점 사회성적 80점 자 이렇게 엔터 치시게 되면 총점이 나와요 자 그렇죠 자 사회성적이 80점이 아니라 75점이었네요 그랬더니 총점 560점이 나왔습니다 즉 D열 사행에 들어가 있는 점수가 8 0 0점 E열 사행에 들어가 있는 홍길동의 영어성적은 50점 그렇죠 자 그래서 들어가 있는 데이터값을 다 일일이 더하게 되면 총점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 등호 입력하시고 자, 이번에는 김길동의 총점입니다. 자, 우리는 자, 김길동의 국어 성적 80점, 김길동의 영어 성적 50점. 자, 이렇게 다 더했지만 엑셀에서는 자, 셀을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현재 김길동의 국어성적이 셀 이름이 뭐예요? 김길동의 국어성적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뭡니까? D열 우행이잖아 자 그럼 그셀 이름이 그대로 여기에 입력이 돼요 자 맞나요? 자 플러스 자 김길동의 영어성적은 자 E열 우행 마우스로 클릭하면 E열 우행이 들어갑니다 플러스 김길동의 수학 F열 우행 플러스 자 김길동의 과학 지열 오행 플러스 김길동의 체육 H열 오행 플러스 김길동의 컴퓨터 점수 IR 오행 플러스 자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김길동의 사회성적 J열 오행이 되겠네요 자 그렇죠 D열 오행은 김길동의 국어성적 E열 오행은 김길동의 영어 영어점수 자, FL 우행은 김길동의 수학점수.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셀 이름을 클릭하시고 앞에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총점이 계산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각각 입력하지 말고, 자우에 총점 밑에 함수 sum 이란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함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이 함수라는 것은 엑셀에서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할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수식을 함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수 자 함수도 수식 이에요 수식 수식 그렇기 때문에 함수도 당연히 등 호로 시작합니다 자 함수는 자 우리가 어디서 쓰게 되냐면 자 기본 함수는 현재 홈탭 맨 오른쪽에 가시면 자 편집 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룹 위에 보시면 자동 합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합계 오른쪽에 자세히 버튼 아래 화살표 있죠 클릭하시게 되면 합계 평균 숫자의 개수 내가 선택한 셀의 개수 찾는 거, 최대값, 최소값 다섯 개의 기본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기타 함수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함수들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우리 기본 탭 중에 수식 탭이라는 게 있죠. 수식 탭. 수식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 함수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함수 라이브러리 안에 보시면 자동합계가 있습니다. 자, 이 자동합계가 앞에서 홈탭에서 보셨던 그 자동합계와 다섯 개가 또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 최근 사용한 항목들, 재무에 관련된 함수들, 논리에 관련된 함수들, 텍스트에 관련된 함수들이 쭉 있고요. 날짜 및 시간에 관련된 함수, 그리고 찾기 참조에 관련된 함수들, 수학 삼각 함수들 등등 자 모든 엑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은 다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홈 탭에 가서 자, 현재 박길동의 총점을 계산할 겁니다. K열 6행을 선택하시고요.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자동 합계에서 합계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뭐가 들어가요? 자, 등호 썸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함수도 계산하는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자, 등호가 들어가고요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자, 셀의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합계를 하고자 하는 셀의 범위에요. 자, K4 열이구요. K14 행. 그리고 K15 행. 그리고 중간에 콜론이 들어가 있죠. 콜론. 자, 콜론은 내가 선택한 셀의 범위를 뜻합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뜻을 범해요. 즉이 수식만 보게 되면 썸 합계를 계산하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4행에서 부터 k-5행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값을 썸더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는 박길동의 총점을 계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 k-4행부터 k-5행이 잘 된건가요 잘못됐죠 그래서 자이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한 상태에서, 박길동의 국어성적, 95점부터, 95점부터 마우스로 쭉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박길동의 사회성적까지. 자, 마우스를 놓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D열 6행부터 J열 6행까지 썸을 다 더하겠다. 자, 썸 함수 이해되시나요? D열 6행에서부터, D열 6행은 박길동의 국어성적이고요, J열 6행은 박길동의 사회성적 입니다 그 그러니까 국어 성적 에서부터 사회성적 까지니까 그 안에 있는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컴퓨터 점수, 점수는 그대로 다 포함된 거예요자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박길동 성적의 총점 값이 계산됩니다 <웃음> 자 되셨나요 자 이길동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동채우기 자 자동 옵션에 합계를 선택하시고 자, 쭉 범위 선택하시고 엔터치시게 되면 자, 580이라는 성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100명, 1000명의 학생들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자 이길동까지 계산됐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길동의 580점 오른쪽 옆에 보시면 자동채우기 옵션이 있어요 사각형점 자이 점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쭉 내려볼게요 어디까지 이순홍까지 마우스 놓, 놓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점수가 다 계산됩니다 자동채우기 옵션 중에 아, 어떤 셀을 참조하느냐에 따라서 자 참조되는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참조라는 것을 참조하게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상대참조 그리고 절대참조 혼합참조를 설명 드릴 텐데요 자 어쨌든 김자 이길동의 580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sum이라는 함수를 썼고 그 함수를 그대로 자동채우기 옵션을 하게 되면 각 학생들의 총점이 계산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 평균값을 계산하겠습니다. 홍길동의 평균값 계산하겠습니다. 평균값은 자 등호 입력하고 자 홍길동의 총점이 몇 점이에요? 560점입니다. 560 나누기 자 과목이 몇개에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컴퓨터, 사회 총 7과목입니다 7을 나누게 되면 홍길동의 평균값이 계산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자 김길동의 총점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K15에 들어가 있잖아 K15 나누기 과목 몇개? 7개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평균값이 계산됩니다 자 저는 이번에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아 등호 입력 안 해도 되죠. 자 오른쪽에 자동합계를 클릭하시게 되면 평균이라는 게 있죠. 평균. 평균을 클릭하게 되,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동합계 평균. 자 그러시면 등호가 입력되고요. 에버러지 함수 이름 들어갔고, 자 L 열 사행부터 L 열5행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버러지 함수 마찬가지로 여기서 범위를 잡는 겁니다. 범위는 어디서부터 잡아요? 박길동의 국어에서부터 사회점수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럼 D열 6행부터 제열 6행까지 되죠. 자, 그렇죠? 자, D열 6행부터 제열 6행까지 박길동의 모든 성적을 다 더한 다음에 에버러지 평균 함수를 썼기 때문에 더, 더하고 나서 범위의 개수가 몇 개냐? 그것을 자동적으로 나누는 함수가 바로 에버러지죠. 그러고서 엔터를 치게 되면 86점이라고 하는 평균값이 계산됩니다. 자, 우리가 홍길동 또는 김길동처럼 총점을 구하고 감옥의 수를 나눠야지만 평균값이 계산이 되는데 에버러지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범위만 잡은 상태에서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몇 개냐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평균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자동채우기 옵션으로쭉 내렸습니다 우와 신기하게도 이수홍까지 평균값이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엑셀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라거 자 최대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대값은 뭐예요? 홍길동의 7과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뭐냐? 최소값은 가장 낮은 점수가 뭐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자 맥스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자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직접 함수를 입력해 볼까요? 함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함수명을 알고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형식만 알게 되면 자 우리가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자 등호 입력 하시고요 함수 이름 맥스 가로 열고 어. 자 넘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인수 인데요 자 맥스 데, 어떤 데이터 범위에서 최대 값을 구할 거냐 그래서 홍길동의 국어에서부터 사회까지 범위를 쭉 잡고서 가로를 닫게 되면 자 내가 선택한 범위 국어에서부터 사회 성적 중에 가장 맥스 최대 값이 얼마냐 그리고 엔터 를 쓰시게 되면 아, 가장 높은 점수 100점이 출력이 됩니다. 자, 반면에 최소값은요, 등호 입력하고, 미니멈, m, i, n, 가루 열고, 자, 범위 선정합니다. 홍길동에서 국어 성적에서부터 사회 성적까지 범위 선택하시고 가루를 닫습니다.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얼마냐. 자, 엔터를 쳤어요. 가장 낮은 점수 50점이 출력됐네요. 자, 맞나요? 자 그리고 이 두개의 범위를 같이 잡고 오른쪽에 있는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자 밑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예이수농 학생까지 과목별로 가장 높은 점수 과목별로 가장 낮은 점수를 자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과목별로 자, 우리는 학생별로 총점, 평균,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했고요. 자, 이번에는 과목별로 총점, 평균,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16행에는 열 D16행에는 열 국어 점수의 총점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이번에 직접 입력해 볼게요. 자, 함수 sum을 이용할 거고요. 자 썸도 함수이지만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자 수식은 등호로 시작한다라고 했고요. 자 함수명 썸 입력할 겁니다. 가로 열고 자 범위 잡아야 되겠죠. 국어 성적 자 모든 학생들의 국어 점수, 즉 홍길동의 국어 점수에서부터 이순옥까지의 국어 점수를 자 잡습니다. 그리고 자 가로를 닫아줍니다. 자 D열 사행부터 즉 홍길동의 국어 성적에서부터 디어십 5행까지 이순홍의 국어성적까지 범위를 잡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네, 국어성적의 총점이 계산됩니다. 자 그럼 국어성적의 평균값은 얼마일까요? 자, 입력해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에버러지 가로열고 범위 잡습니다. 홍길동의 국어에서부터 이순홍의 국어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자, 이 값을 다 더하고 사람 수 12명이니까 12로 나눠지겠죠 엔터를 치게 되면 아 국어 성적의 평균 점수는 83.75 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값 계산할까요 국어 성적의 최대값 자 맥스 가로 열고 범위 잡아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엔터 가장 높은 점수 100점 자 최소값 계산하겠습니다 min 함수 입력하시고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괄호를 닫습니다 d 열4행부터 d 열1 5행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몇 점이냐 엔터를 치시게 되면 50점이네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국어성적의 총점평균 최대값 최소값 다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컴퓨터 사회 모두 다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일일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까요 자 저는 그렇게 안하고요 국어 성적의 총점 평균 최대값 최소값 블록 설정 하시고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자동 체육이 옵션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영어 쪽 수학 쪽 과학 체육 컴퓨터 사회까지 마우스로 쭉 들어갈 거예요 마우스를 놓으세요 자 그러면 전체 자동 계산 되는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것 때문에 우리가 엑셀로 성적표를 쓴다고요 이런 기능 때문에, 자동 채우기 기능 때문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예, 학생들의 성적표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어서, 자, 순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명 학생 중에, 12명의 학생 중에, 순위를 계산할 겁니다 자 기준은 뭐예요? 평균값으로 할 겁니다 즉 평균값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등 가장 낮은 점수를 확보한 사람이 2, 아, 12명 중에 12등이 되겠죠 자 그렇죠 자 순위 자 홍길동의 순위를 계산하겠습니다 홍길동의 순위를 계산하는 함수는 랭크입니다 랭크 자 그냥 직접 입력해 볼게요 자 등호 입력하고 랭크 랭크 입력하고 가로를 열게 되면 자 랭크는 순위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의 이름이고요자 순위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의 형식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넘버 ref order 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첫번째가 뭐예요 넘버입니다 넘버 넘버는 뭐예요 홍길동의 평균 점수예요 홍길동의 평균 점수는 L열 사행에 있으니까 마우스로 L열 사행을딱 찍습니다 자 콤마 자 지금 랭크함수의 형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RF는 뭐냐면 RF는 뭐냐면 우리가 홍길동의 평균 점수 80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학생들의 평균 점수도 알아야지만 서로 비교해 가면서 80점보다 높으면 나보다 순위가 높은거고 80점보다 낮으면 나보다 순위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내 평균 점수와 나머지 11명 학생의 점수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주는 게 REF입니다 자, REF는 홍길동 자기 점수 평균에서부터 이순홍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값이 어떻게 들어가요? L14행에서부터 L15행까지 들어가죠 맞나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l 4는 홍길동의 평균이고요 뒤에 l 4 부터 l 15 까지는 홍길동의 평균 점수가 나머지 학생들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넣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콤마 자 세번째 들어갑니다 자 오더라 오더라고 되죠 오더 자 근데 오더가 지금 이 함수 형식에 보면 대괄호로 묶여있습니다. 자 대괄호로 묶여있다란 얘기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생략 가능. 자 생략하게 되면 디폴트 값이 그대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략 한번 해볼까요? 자 심표를 없애고 자 가로를 닫았습니다. 자 오더 값은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한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엔터를 쳤어요. 아 홍길동에 평균값이 80이고 현재 순위가 7등으로 나와있네요. 7등. 자, 이것을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리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홍길동에서부터 이순홍까지, 홍길동에서부터 이순홍까지, 예, 순위가 계산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자, 7등, 8등, 3등, 5등, 6등, 어, 6등이 두명 있고, 5등이 위에 있는데 또 5등이 두명있고요 2등이 세명 1등이 두명 분명히 평균 값은 다른데 순위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쵸? 자 순위 1이라고 하는 이 컬럼의 이 계산은 잘못된 겁니다 자 순위 2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 함수 입력 가로 열었습니다 자첫 번째 인수가 넘버였어요 자이 넘버는 뭐였냐면 홍길동의 평균 점수였습니다 콤마 자 두번째 인수 뭐였어요? REF였습니다 REF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점수와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의 점수 범위를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잡았냐면 홍길동의 평균에서부터 이순웅의 평균 범위를 쭉 잡아줬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 하나 자 현재 상태에서 자 F4를 한번 눌러볼게요 F4 자 현재 어. 자 직접 입력해볼까요 자 L자 앞에다가 자 달러 표시 입력하겠습니다 달러 자 4에다가 달러 L에다가 달러 1 5행 앞에다가 달러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았습니다 자, 지금 달러 표시만 붙인 거예요 앞에 순위 1과 순위 2와의 차이점은 랭크 함수 그대로 똑같은 형식대로 썼는데 다른 학생들의 평균 점수 범위를 앞에 열과 행 앞에다가 달러 표시만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 쳤습니다 똑같이 홍길동의 순위가 7등이 나오네요 자 이것을 그대로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렸습니다 자 순위 한번 보세요 7등 9등 3등 6등 9등 어구등이두명 있네요 왜 그럴까요? 아 평균값이 똑같네요 그렇죠 11등, 8등, 2등, 4등, 5등 어 1등 나왔습니다 1등 어 평균값이 얼마입니까? 어 97점이에요 그래서 평균값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친구 즉 이순자라는 학생이 1등으로 개선된거고 이순홍의 평균점수가 65점 점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12등으로 랭킹이 매겨진겁니다 자. 내가 잘된 건가요? 얘가 잘된 건가요? 얘가잘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앞에 순위 1과 순위 2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순위 1과 순위 2 차이점. 자,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이제 수식 표시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순위 1과 순위 2,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순위 1과 순위 2 차이점을 보시면 순위 2에는 자 우리가 비교하기 위한 타 학생들의 범위를 REF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의 범위를 자 L4행에서부터 L15행까지 잡았는데 자동채우기 옵션을 했더니 그 밑에 다 어떻게 돼요? 네, 다 그대로 복사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점수는 하나씩 증가가 됐습니다 자 확인됐습니까? 자 달러 표시가 안 붙은 것을 우리는 상대참조라고 하고요 열과 행 모두 다 달러 표시가 붙으면 우리는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상대참조는 자동채우기 옵션을 하게 되면 참조하는 셀 주소가 하나씩 증가가 돼요자 그러나 절대참조는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려도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절대참조 복사가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고정시켜 놓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L 열 사행은 L 열 사행은 누구 겁니까? 홍길동의 평균이었잖아요. 자 김길동의 평균 성적은 L 열우행입니다 L 열우행이지만 다른 학생들의 성적은 L 열 사행 김길동에서 홍길동에서부터 이순홍까지 범위는 같잖아. 비교해야 되는 범위는 같잖아요. 그래서 아이 범인은 항상 고정시켜 놓는다 그래서 절대참조라는 것을 쓰는 거죠 자 상대참조는 자동채우기 옵션을 씀과 동시에 자동 증가가 되고요 절대참조는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쓸 복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이 순위 2가 예, 제대로 계산이 된거죠 그렇죠 자이 순위 1은 잘못된 예제입니다 잘못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여기 이름이 이거는 이제 컬럼명이고요.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름을 가져올 건데요. 자 여기서 이름은 직접 입력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홍길동 인데 뭐 홍갈동 뭐 이렇게 잘못 키보드가 입력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쓰게 되는데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어디 에 있냐면 데이터 탭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라는게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지금 L열 17행에다 마우스 커서, 자, 누르시고요.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대화상자가 뜨게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대, 제한 대상이 있어요. 제한 대상의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연습이니까 일단 목록으로 잡겠습니다. 목록. 자, 목록을 하고 나서 밑에 원본이라는 영역에, 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자, 내가 입력한 데이터 중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원본으로 잡겠냐. 자, 즉, 우리는 이름을 원본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엑셀 창에, 자, 시열 사행 홍길동에서부터 마우스를 쭉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홍길동에서부터 이순홍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범위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잡히죠. C열 4행에서부터 C열 5행까지 전체 달러 표시가 붙었습니다 딸, 달러 표시가 붙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절대참조라고 했습니다 즉이 참조되는 이 범위는 항상 고정시켜 놓겠다 자 그리고 확인 눌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름 옆에 L열 음, 19행에다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멜열 17행에다가 그랬더니 없었던 오른쪽에 자이 목록 버튼 보이시나요? 아래 화살표 있는거 아래 삼각형 자 얘가 목록기호에요 자 목록이라는 범위를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거고 자 여기 홍길동에서부터 이순홍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온거예요자 여기 c 열 4행부터 c 열 15행까지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온겁니다 자 여기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데이터가 어,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유효성 검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거예요즉 여기에는 목록교를 썼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됐습니까? 자, 이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구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평균은 뭐냐면, 자, 왼쪽에서 데이터 목록에 의해서 책일자를 선택하게 되면 책일자의 평균 값을 가, 자, 자동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찾기 참조 함수를 써 보려고 제가 아,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찾기 참조 함수에서는, 뭐, vlookup, xlookup,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긴 한데, 자, 여기서는, 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를 열게 되면, 자, vlookup 함수의 사용, 자, 가이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모든 함수마다 사용하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 이 함수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뭐냐면 LOOKUP VALUE입니다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자 나는 이 값을 알고 있는데 이 값을 통해서 다른 값을 참조해서 가지고 오겠다가 찾기 참조입니다 자 그럼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값은 뭡니까 자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름 선택한 걸 내가 알고 있잖아 즉 책일자라는 이름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평균 값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나는 홍길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통해서 평균값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셀에서 어떤 값이 선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L17행 셀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셀의 이름이 들어가죠. 자 L17행, L17행 셀에 있는 값은 알고 있습니다. 뭐 홍길동이 될지 김길동이 될지 최길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어 이름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지자 두번째 인수는 테이블 어뢰입니다 테이블 어뢰 자 나는 이름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평균 값을 가지고 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자 기본 성적에 관련된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어, 어느정도의 범위를 잡을 거냐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썼을 때는 우리는 이름을 알고 평균 값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데이터 중에서 이름 컬럼에서부터 평균 컬럼까지 그리고 그 해당되는 데이터까지만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C열 3행에서부터 L열 15행이 되겠죠. 자, 이름에서부터 평균까지 범위를 잡은 겁니다. 자, 콤마 세 번째 인수입니다. 세 번째 인수는 컬럼 인덱스 넘버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앞전에 테이블 어레이에서 범위를 잡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평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평균이 몇번째 열에 있느냐 그 뜻이 돼요자 그럼 테이블 어레이가 c열 3행부터 l열 15행까지 잡았으니까 이름이 첫번째 열 이라고 한다면 국어는 두번째 열, 영어는 세번째 열 수학이 네번째 열 과학이 다섯번째 체육이 여섯 컴퓨터 일곱, 사회 여덟, 총점이 아홉 번째 열, 평균이 열 번째 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이라고 입력합니다. 십.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네 번째 인수는 range lookup 인데요. 자 대괄호로 묶여져 있죠. 아 생략 가능하구나. 그러나 아, 우리가 찾기 참조의 찾기 참조에서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는 자, True 유사일치와 펄스 정확히 일치가 있는데요. 우리는 정확한 값을 선택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펄스 정확히 일치 엔터 치시고 가로를 치시게 되면 자, 가로는 자동으로 닫혔고요 그렇게 되면 최일자의 음, 평균값이 그대로 불러오죠. 자, 최일동에 아, 최일자 여기 있죠? 최일자의 평균점수가 몇 점입니까? 88.57143 그대로 불러오네요. 그쵸? 자 이름 한번 바꿔볼까요? 이름을 자, 홍길동으로 바꿨습니다 홍길동으로 바꾸게 되면 평균값 몇이에요? 80점으로 바뀌잖아 아, 홍길동의 이름은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평균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VLOOKUP 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본 겁니다 자이번에 이순홍 바꿔볼까요? 이순홍 자그러면 평균도 67.857. 자이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성적표 예제 하나만 가지고도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표 그리는 방법, 그리고 기본 함수 기본 함수에서부터 고급 함수 찾기 참조까지 다양한 예제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엑셀의 전체 기능을 학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따라해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찾기 참조 함수 어떻게 쓰는 거냐. 자, 우리가 함수, 뭐 sum, average, max 이런 함수들을 이야기했지만 함수 사용 방법을 도대체 모르겠다. 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학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게 당연합니다. 자이 성적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전체 다 이해한다라기보다 아 엑셀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적표를 만드는구나 다른 어떤 툴보다 아 성적표 그리고 다른 어떤 재문화 총문화 경리자 이런 부분에서 엑셀을 많이 쓰는구나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해서 제가 성적표 예제를 든 겁니다. 자, 뭐 랭킹 함수 쓰는 거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뭐 VLOOKUP 자 이런 것들은 이어서 바로 또 여러분들한테 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 예기, 성적표 예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소화하셨습니다.